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척 오늘 마실 음료수는 요거푸푸 코코앤 사과 요거 상큼 코코앤 복숭아를 마실건데요 이 음료수는 젤리같은 알갱이가 들어있고 유산균 과즙 음료라는 말이 나오는 음료수예요 그러면 얼마나 상큼하고 달달한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원샷 해보겠습니다 척 I don't know. 완전 상큼하고 달달한 음료였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!